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합니다. 아 오늘은 1월 2일 어저께 1월 1일 푹 치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1분인데요. 어, 토요일에 왜 나가냐고요? 12월 달 마감도 끝났고 또무리방금평 없어졌는데 왜 나가냐고요? 네 어저께 일단은 1월 1일 날뭐 하루면 됐죠. 오늘 뭐 계약하러 나가는 건 아니고요. 12월 달에 정말 뭐 평달 대비 매출이 3배 네, 한배도 아니에요 두배도 아니고 3배 3배 이상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건수도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일단은 1 0월달에 제대로 가입을 시켜드렸나 고객분들 한분한분 한분 리스트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 다시 한번 살피고 있고 1월달 이제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해서 다시 2021년 한해 동안도 보호망 어떻게 하면 유튜브도 활성화시키고 저희 조직관리도 잘 운영을 할지 회사 가서 정리하러 그래서 일단은 1월 1일 날 일단은 어저께 푹쳤고 오늘부터 다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일까지 출근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달 신상품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전산 은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달또 무해지 환급형이 없어졌으니까 무해지고 그냥 무해지 보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비기한 끝나면 황금률이 매우 적은 그 무해지보험이 어떻게 또 변경이 됐고또 어떻게 상품이 구성이 되는지 가서 또 공부도 할겸 그래서 지금 회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왜냐면은 어 이렇게 하루쉬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예밥 해먹고 예 그래서 어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힘들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고 사랑해 어 일단은 저희 자녀 애들 3명 키우는데 첫째가 이제, 이제 올해 12살이 되네요. 그래서 12살, 11살, 그 다음 7살. 네, 그래서 일단 아들아들 아들, 딸인데요. 애들도 크, 커는 게 성장해 가는 모습 보면은 금방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사에 나와서 일하면 되겠지만 와이프는 또 집에서 애들 또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네, 그래서 많이 집에 가서 늦게 들어가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항상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죠. 네. 제가 뭐 일할 수 있는 저희 가족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회사에 가고 있는데 어, 회사 가서 고객 리스트 정리하고 1월달에 또 좋은 상품 나온 거 제가 실시간으로 또영상이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무레 주황급형이 10월달 마감이 돼서 1월달은 판매가 안 되는데 또 1월달에 뭐 무인지 환급형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어떤 여러가지 신상품 장점이 나왔잖아요 작년 2020년 1월달에 일단은 KB 손해보험에서 베타적 사용권으로 인해서 손보 최초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라이나 생명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신상품이 새로 나오면서 2021년도에는 또 어떤 신상품이 나올지 일단은 한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베타조 사용권으로 인해서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3개월 동안 또 판매를 할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타사에서 또 눈치 보고 손해 유효 관리하면서 또 똑같이 상품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동종업계 경제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좀 벤치마킹하더라고요. 맨 끝에 나온 회사들이 아무튼 좋은 상품은 나와요. 기존에 베타조 사용권을 인해서 3개월 판매하는 그 회사보다 아무래 상품은 좀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1월 2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있네요. 코로나인데 어디 놀러 가나? <웃음> 그것도 아니고 네 저는 한갈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차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질구 7시 35분인데요. 네. 일단은 어저께까지는 뭐푹 쳤고 12월 말날 이제 작년 이제 리뷰를 하자면 정말 막판까지 12월 31일 6시에 신기한 마감인데 이제 마감 이후에 8시, 9시까지 계약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상계좌 입금하고 또 1월 이제 4일이죠. 월요일날가지고또 뭐 저희 수급 마감도 하고 또 신계야 이제 목요일날 부랴부랴 이제 가입했던 것도 마무리 저하돼서 일단 1월 4일까지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관리자다 보니까 유튜브도 찍고 그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약도 해야 되고 저희 조직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 스탭들이랑 실장들을좀더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제 영상 미미. 보시고 생각 있으신 분은 딱 어, 21년도 딱 10명만 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뽑을 예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데, 대면, 만나는 대면 조직은 설계사들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비대면이고요. 그리고 어, 뭐 계약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 신계약 100만원 이상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경력집만 뽑아요. 신규 보험 설계사분들 제가 이제 관리하거나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경력 설계사만 뽑고 있고요. 적어도 뭐 3년 이상 되신 설계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연락주세요. 정말 보험영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만날 고객이 없다, 아니면 신규 고객이 없다, 그런 분들 연락주세요. 제가 뭐 하루에 수십 명저 보험 문의가 오니까 전화 아니면 저희 스태프분들 뽑고 있으니까 제가 뭐 DB, 예, 무한대로 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 정말 접 믿고 가입하실 분들 제가 어, 조인해가지고 네, 계약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신규도 안 뽑고 딱 3년 이상 경력 되신 분들만 뽑고 있으니까 꼭 연락주세요 왜냐면은 저 유튜브 보험안 믿고 상담 의뢰하고 가입을 원하시는데 또 어설픈 설계사들 해주면 또 제가 오히려 반대로 신뢰가 깨지고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력 이상 그리고 정말 잘하신 설계사 분들만 뽑고 있으니까 딱열0분 뽑을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그분들 최소 저희 작년에 오신 분들 거의 지금 최소 저번 달도 그랬지만 최소 제일 못하신 분이 100만원 이상 찍었어요 예 손해본 100만원 이상이면 건수가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게 100만원이면 어마어마 하신 거예요 그분들 1년 지나잖아요 억대 연봉이에요 억대 연봉 정말이에요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보망이꼭 사람 선고할 예, 수 있도록 그리고 억대 연봉 찍을 수 있도록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릴게요. 무슨지 아시겠죠? 예, 모집공고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차피 올해도 좋은 설계사분들 만나서 저도 양성을 해야 되고 저 또한 예, 조직을 조직이라면 전달도 아니고 저희 사업도 확장을 해야 되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 유튜브에도 투자하고 좀더 구독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어, 만들 수 있도록 컨텐츠 좋은 정보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항상 머리자 예, 싸매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이좀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킬 거고 또 저희 FC님들 실장님 팀장님들 스태프분들 네, 좀더 양성을 시켜서 같이 어, 보험한 가족들, 정말 알차게, 네, 꼭 이렇게 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복후생도 괜찮아요. 중식 제공해 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뭐, 3월 달에 또, 많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보험 이슈가.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네. 씨를 많이 뿌리고 또 농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일단은 뭐 작년에 뭐 많은 분들이 뭐 뜨거운 관심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